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댐통당했습니다네 안녕하세요 제가 얀센 백신을 목요일날 2시에 맞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첫째 날 제가 얀센 백신 맞으면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네 첫째 날에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 이게 나는 별다른 반응이 없나보다 생각을 해서 그냥 타이레놀도 먹지 않고 네,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 제가 평상시에 한 12시 정도에 취침을 하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12시 정도에 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시가 넘어서부터 조금씩 몸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몸이 좀 춥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두통이 조금 오더라고요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냥 조금 일찍 자야겠다 싶어서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한 다음에 침대에 누울 때쯤 되니까 갑자기 몸이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떨리면서 이빨이 부딪치는 떨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런 증상인가 보다 싶어 가지고 두꺼운 이불로 그냥 얼른 잠들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밤새 어떻게 잤는지도 모를 정도로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두통도 너무 심했고, 특히 오한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도로도 떨면서 밤을 지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날 아침에 타이레놀 두 알을 먹었어요. 그때가 처음 먹은 거였고, 그 백신 맞은 날은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준비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때 타이레놀을 찾아보니까, 집에 딱두 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그두 알을 먹고 이제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약발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오한과 고열과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루 종일 보냈어요 그러다 너무 안되겠다 싶어서 오후 한 5시쯤인가? 정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참다참다가 약국을 찾아갔는데 타이레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 선생님이 타이놀을 지금 어디서 구하기 힘들 거라면서 주셨던 약이 타세놀입니다. 네. 네, 꼭 타이레놀이 아니어도 뭐 비슷한 계열의 제품을 먹으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뭐 주시는 대로 제품을 받아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두 알을 먹고 어, 이제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약발이 잘안 먹더라고요. 타이레놀 먹어도 별로 나아지는 기미가 없이 그냥 쭉유통도 계속 지속된 상태로 어,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러고 나서 만 48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수월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고열이 있다 보니까 몸에 힘이 쫙 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평소에 좀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자신을 했던 게 오히려 저를 더 심리적으로도 힘들게 했던 것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애초에 타이레놀을 접종 시부터 먹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접종하기 전부터 한 알이나 두 알을 드시고 접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접종 후에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는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하지 말고 6시간이나 8시간 간격으로 그냥 한 알이나 두 알을 드시는 걸 추천을 하는 약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딱만 3일이 조금 더 지났고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는데 한 가지 주사 맞은 부위에 근육통은 아직까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뭐 독감이나 다른 기타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도 한 며칠은 갔던 경험을 보면 그냥 그런 증상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고열이나 두통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에 얀센 백신 맞은 30대 분이 사망한 뉴스를 봤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번 주에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백신을 맞기 전에 타이레놀을 꼭 준비하시고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타이레놀을 먼저 섭취하시고 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주사를 맞으시고 난 뒤에도 항상 배기를 시켜둔 다음에 미리 드시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주위에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리셔가지고요. 요즘 안 그래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꼭 주위에 지인이나 친척, 아니면 친구분들께 꼭 알리시고,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셔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괜찮은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옆에서 챙겨줘서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 있었다고 하면 은좀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신 맞으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